자기장님. 네. 갑자기 편집하다 말고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급히 갈 때가 있어요. 어디요? 여주 시내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주가 시골인 줄 아는 분들을 위해서 시골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좋은데 알아 놨어요. 좋은데? 어디요? 따라오면 알아요. 따라오면? 응. 느낌 이상한데. 근데 <웃음> <웃음> 네. 비밀. 어디 가는지 비밀. 지금 저희 오후 4 시가 다 돼가거든요. 네. 밥은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이라서 이렇게 급히 가는 거잖아요. 따다만 와요. 뭐 맛집 가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에요. 응.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가봅시다. 여기 뭔데? 오오 들어갑시다. 찜닭 너무 맛있겠다. 찜닭. 오씨. 여기 오. 오. 내가 왜 오고자 간거야? 여기 왜 오신건데요? 보면 몰라요 밀키트 있잖아요 아 어. 밥하기 싫어 온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어. 어. 어. <웃음> 어. 아 밥하기 아. 싫어서 왔네 어. 어. 아니 근데 오빠 이거 되게 맛이 오빠 좋아하는거 있어갖고 어. 제일 궁하잖아 어. 네. 3인, <웃음> 3인분, 3인분에 그리고... 1만 900원 있네 어. 그거 이거봐 4둘버스 된장찌개 오빠 어. 좋아하는거 어. 그 그리고... 아니 내핑계대지 말고요 빨리 왜이아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세종에서도 못 봤던건데 나도 TV에서 생겼다는 거 봤는데 나와 이런거 진짜, 진짜 편하게 되어있네 아. 한번 꺼내봐요. <웃음> 사갑시다 하나 사갑시다 아, 똑같은거 아니야? 아, 3인분 어. 이거 살까요? 이거 아니 근데 어. 귀촌했으면 어. <웃음> 집에서 밥해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음. 이게 맛있다하잖아. 한번 먹어는 봐야지 우리가. 아 시청자님들한테 소개해 아, 주려고. 아 다시님들한테 내가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는데그 마음도 몰라요. 너무하네. 밥안 아, 아. 하고 싶은 건 아니죠? 아니. <웃음> 아니죠? <웃음> 나밥 음. 엄청 잘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계산해 봅시다. 갑시다.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이거 보자. 어 음. 아, 코즈스캐너. 이건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아, 스캐너 왜 이거를. 어. 네. 빨리 해봐요. 그러 해봐요. 해봐요. 잘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터키 켜? 양념은 먹기 있네 어, 안녕하세요 네, 양념... 이거 어묵 어떻게 어, 3개 아, 있냐? 3개 6천 원이고요 양념은요? 이것도 똑같네 똑같아 전부 다똑같아요 아, 한번 먹자 요게 요게 간장이네 응. 네 뿌려드시는 거예요 어. 아, 요새 이렇게 나오는구나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민감하잖아 어. 요새 간장 같이 찍어먹는 거 주, 주면 응. <웃음> 손님들 다 도망간다 응. 그래도 응. 그래서 바꿨어요. 네, 맞아요. 음. 어? 아, 날씨가 너무 좋아. 미쳤어. 요리를 시작하지. 요리를 시작하지. 있다. 보자. 그냥 담기 끓이기 완성 끝이네. 그렇죠. 그게 밀키트니까. 응. 오, 와. 나도 처음 봤다 이거. 응. 와, 야채가 다 담겨 있구나. 이봐. 어. 와, 야채가 미리 다. 아, 나 냉동인 줄 알았더니 야채가 냉동이 아니네. 응, 신선도가네. 어. 장 빼고 다 담으면 된다고 돼 있어. 음, 음. 음. 야채가 냉동이 아니에다 들어 있어요. 와, 고구마가. 응. 오. 감자랑. 어, 야새가 무슨 사이? 대창 고추. 그러네.. 본고추 응. 오.. 닭, 닭은 신선 그거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네오 어. 그래. 이렇게 절단 육으로 오.. 오 어. 괜찮네 응. 일단 야채도 다 위에 얹고 야채도 다넣고 응. 아니 근데 응. 궁금한게 있어요 응. 혹시 나 몰래 응. 밀키트 광고 들어왔어요? 아. 이거 광고 아니야 혹시? 이거 광고 아니야! 아, 아, 근데 너무 달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니 나 몰래 다른 돈 챙기고 있나 싶어. 아.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찍, 찍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아니 달시님들 한 번도 안 해봤을 테니까 내가 좀 똑같이 해보라고 한다. 자세하게 음... 촬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때보다 아, 물이 얼마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 이렇게 넣고 당면 빼고는 딱다넣으라고돼있거든요 음. 그러면 당면만 빼고 다 넣을 거면 당면을 따로 넣으면 좋지. 불편하긴 하 음, 나중에 한, 항의하세요. 항 그래. 이거는 음. 내가 항의를 본사에 해야겠어요. 요새 근데 미켓도 진짜 잘 나오는 거 같다, 이렇게. 음, 그러게요, 진짜. 어. 어.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아까? 14,900원. 14,900원? 아, 3인분? 음. 근데 닭한 마리가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죠? 그렇지, 닭한 마리 다 들어가 있고 14,900원이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키로수가 아까 보니까 1,150도 남겨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1 0닭 이상인데? 그치, 그렇지 그죠? 우리가 오케이, 우리가 또회사에도 응. 우리가 또 닭집을 해 봤기 때문에 그치. 정확히 알고 있죠. 그치. 당면 오. 빼고 이제 야채 다 넣고 이렇게 응. 소스 넣고 그냥 다다 때려붓고 솥에 넣고. 그지냥 끓이, 끓이면 돼. 끓이다가 당면 넣으면 끝이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소스가 짜그면 맛이 없을 거라서 네네. 어 근데 이 베트남 건, 이거 건고추 들어있는거는 되게 아, 좋은거 같아요. 왜냐면 그래, 건고추가 그래. 진짜 맛을 내주는데 우리는 건고추 일부러 사다 놓고 넣다 놓으셨는데 어나 밀키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난다다 오해? 다 냉동이고 이런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 먹으면 더 신선이 할응 응.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 요리안해 먹는 사람들 해먹으면 진짜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응,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네, 크림이 되죠 그럴듯하게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 한거 응, 비슷해 응. 보이지. 음. 어때? 괜찮아 음, 생각보다? 어. 음. 간다았는데 오. 간다 뱉는데? 오. 음. 이게 그러면 고기가 음. 밑간이 돼 있는 고인가 보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간이, 간이 이렇게, 안 그러면 간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보통 설탕이나 소금으로 밑간을 해 놓고 음. 양념을 해야지 간이 잘 되잖아. 음. 그죠? 음. 알았다. 담내도안 나. 응. 음. 괜찮네. 괜찮은 거 같아요. 14,500원이면. 음, 음, 음. 손님 왔을 때, 그러네 손님 왔을 때 좋네요. 솔직히 손님 온다고 하면, 우리가 찜닭을 하면, 솔직히 야채하고 다 살려고 하면, 솔직히 남는 게 반이거든요. 특히 야채 같은 거, 야채도 음. 남는 게 반이고, 손도 응. 엄청 많이. 그러니까, 가고. 근데 이거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와, 앞으로 찜닭은 조금 이걸로. 그거 갖고 제육볶음도 때, 그거랑 손님용으로 아. 다 거기서. 아니, 근데 되는데. 이 채널 저기 식구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 오픈해버리면. 아니야, 손님 집들이 할 때는. 응. 식구들 올 때는 내가 정성 가득으로 음식을 할 거지. 음, 음, 진짜? 이거 음, 그냥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비주얼? 아 장모님 보고 계시죠?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김 <웃음> 사온 거예요. <웃음> 이렇게 똑같이 생김 사온 거예요. 채배 <웃음> 줄게 아, 걱정 마. 사온 거예요 사온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밥 먹읍시다. 먹읍시다. 야 메뉴가 근데 너무 단촐한 거 아닌가? <웃음> 자 먹읍시다. 시청자분들한테 음 응. 네, 식사 많이 하시라고. 맛있게 하세요. 이거 강추예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네. 음. 저희 이거 첫 끼입니다. 지금 음. 6시, 6시가 다 돼가는데. 보이시죠? 약간 어두어둑한 거. 약간 오빠! 보여. 6시가 다 돼서 첫 끼라고 한 거는 오해하잖아, 네. 달시님들이. 뭘 오해하는지. 아니 요새 1일 1식이 음. 유행이라고 해서 그게 유행이 아니고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 그러면 어, 어. 앞으로 음. 무조건 하루에 한 끼만 드실 거죠. 맛집 투어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이제 서울 맛집 투어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맛집 편은 는 당신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해줘야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음, 일단 나중에 그럼 댓글 반응 보고 <웃음> 공부 진짜 궁금해하시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궁금해하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안녕